지난 12월 3일 방송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여부 포 21회 예고편에서는 정동원과 이승윤이 게스트로 등장해 활약하는 모습이 담겨 시선을 모았다. 완도 참돔과 북발이 낚시가 예고된 가운데 이경규는 정동원과 이승윤을 보자 귀여운 녀석들이다. 초짜들이지 않냐? 며 만만하게 봤다. 그러나 이승윤과 정동원이 연이어 참돔을 낚자 이경규는 불안해졌다. 그는 너 뭐야? 어린 것이 와가지고 라고 발끈하며 정동원의 멱살을 잡았다. 정동원이 도시어부들을 상대로 황금배지의 주인공이 될지는 오는 12월 10일 방송되는 도시어부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12월 3일 방송된 mbc쇼 음악중심에서 새 미니앨범 사내의 타이틀곡 뱃놀이로 무대를 꾸몄다. 정동원은 전통자수가 새겨진 푸른색 재킷과 개량 한복 느낌의 베스트와 셔츠를 매치하며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인 비주얼을 뽐냈다. 특히 정동원은 화려한 댄스 실력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트로트 왕자임을 입증했다. 지난 일을 발매한 정동원의 사내는 나이는 어리지만 팬들에게는 항상 남자 혹은 오빠이고 싶은 정동원의 마음을 담은 앨범이다.